주연이의 대모 <목소리> 안녕 나는 주연이라고 해 나는 당근과 딸기의 도움으로 HP와 MP를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무기인 칫솔검 치약폭탄, 비누수류탄 가글물약으로 세균이를 무찌를 수 있어 내가 꼭 세균이를 무찔러서 너희를 지켜줄게 <목소리> 하하 나는 세균이다 두연아, 너는 나를 쉽게 무찌르지 못해. 내가 아무리 깨끗한 것에 취약하다고 해도 요즘은 너무 오염된 세상이라 내가 살기 딱 좋지. 어디 한번 나를 무찌를 수 있으면 해봐. 나의 세균 덩어리를 퍼뜨려 이 세상을 지배하겠어. 두연이에게 미션이 도착했어요. 미션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하여 세균이를 물리치세요. 어디 한번 나에게 도전해봐. 준비됐나? 세균이는 팔을 휘두르며 여기저기 바이러스를 퍼뜨려 강한 공격을 시작했다. 두연이는 가방을 열어 무기를 점검한다. 가방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있다. 두연이는 이제 세균이와 싸울 준비를 마쳤다. 세균이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두연이는 칫솔검을 꺼내 공격을 시도했다. 나의 칫솔검으로 너를 닦아버릴 거야. 후후 고작 그칫솔검으로날 이길 수 없어. 두연이는 힐기를 잃기 시작했다. 그 그렇다면 비 수류탄이다. 이 거품으로 너의 세균 덩어리를 녹여주겠어. 아안돼 그럼 내가 깨끗해지자. 난 깨끗한 것에 약하다고 나도 질수 없다 내 바이러스를 받아 라안돼 나의 HP가 줄고 있어 두연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당근아 이번에는 가글 물약 공격이다 두연이는 가글 물약을 사용하여 공격을 시작했다 나의 바이러스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있잖아 안돼 세균이는 깨끗해지면서 점점 HP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딸기로 부족한 MP를 충전해야겠어. 마지막 공격이다. 치약 폭탄을 받아라. 으악, 내 몸의 바이러스가 소독되고 있어. 나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약했다니. 으악. 깨끗한 것에 취약한 세균이는 결국 방울에 갇혀 봉인되었어요. 세균이를 영원히 봉인시키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를 꾸준히 해야 해요. 다시는 세균이가 풀려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두연이에게 미션이 도착했어요. 미션 2. 길을 잃었을 때 행동요령을 통해 모사히 집을 찾아가세요. 어? 난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었나봐 어떻게 하지? 맞다! 길을 잃었을 때의 행동요령이 있었지? 그걸 떠올려보자 안녕 나는 경찰관이야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니?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을 잃었구나 집을 찾기 위해서는 너의 정보가 필요해 집을 찾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얘들아 우리 같이 두연이의 물음에 함께 대답해보자 아이 이름 나이 생년월일 부모님 이름 부모님 번호, 나의 집주소? 두연아 모두 잘 알고 있구나 나비를 따라가면 집이 나올거야 우와 정말요? 다행이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우네 정보를 몰랐다면 큰일 날뻔 했잖아 꼭 기억해야겠어 나비다. 나비를 따라가면 우리 집이 나오겠지? 두연이는 나비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나비가 두연이에게 길을 알려주며 함께 가고 있다. 집이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 두연이는 자신과 부모님의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도 길을 잃는다면 개인정보를 기억해서 경찰관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에 가도록 해요 참! 경찰관님을 만나려면 일일이로 전화하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게임을 멈추시겠습니까?